오늘 라이브 방송 진행하게 될피때모모질이고요 오늘은 뉘앙스랑 슬림비더 활용해서 아주 쉽고 약간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한 느낌의 빌로잉 마블아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팁에 진행을 할 건데 베이스까지 하신 다음에 바로 슬림비더 사용을 할게요 먼저, 슬림 비더 얇게 도포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용할 컬러는 마블에 빠질 수 없는 스탠다드 화이트랑 뮤티드 카키. 그래서 팔레트에 조금 덜어줄게요. 롱스케어 브러쉬 사용을 할 거고, 먼저 화이트를 떠서 내가 올라갈 자리에 먼저 화이트 영역을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때는 브러쉬랑 밑에 깔린 슬림비더랑이렇게 톡톡톡 두드려 두드려주시면서 밑에 깔린 슬림비더랑 스탠다드 화이트랑 조금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밑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브러쉬는 조금 훌렁훌렁한 브러쉬를 사용을 해 주셔야 느낌이 더잘 표현이 될 거고요 다음에 덜어 뒀던 뮤티드 카키 사용을 해서 여기 사이에 이제 조금 채워 주도록 할게요 지금 작업은 경화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럽이랑 스탠다드 화이트 부분이 브러쉬로 경계를 펴 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쓸어내리는 그런 느낌보다는 톡톡 두드려 주시면서 브러쉬가 표면에 닿을 듯말듯 이렇게 듯 미끄러지시면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작업은 두번할 거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원코큐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브러시결 정리 한번 해줄게요 슬림미더로 그 다음에 똑같이 한번더 작업을 해줄 건데요 이에도 슬림미더 얇게 한번더 올리고 다음에 다시 똑같이 화이트부터 이렇게 올려주시고 지금 올라간 부분도 밑에 슬림미더랑 조금 풀리게끔 이렇게 두드려 주셔도 돼요 여기까지 해주시고 다시 한번 더멜티드 카키 이 뉘앙스 시럽 라인이 이렇게 좀 딥한 느낌의 시럽 라인이다 보니까 거의 컬러만큼 발색이 올라오면서 또그시럽의 특유의 살짝 비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마블에 활용하시게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트 하면서 좀 가장 특징으로 뜯던 게 화이트가 너무 선명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화이트 부분이 너무 선명하다 해주시면 브러쉬 살살 시럽이랑 화이트 부분 블렌딩 시켜주시면서 조금 더 화이트가 블렌딩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병화를안한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모자란 부분이나 조금 더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시면 그 부분도 계속 터치해 주시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브러쉬를 살짝 표면에서 눌러 주시고 이 스탠다드 화이트가 컬러끼리 또는 시럽끼리 이렇게 닿아도 확다 퍼져버리는 느낌이 아니라 고정력이 좋은 그런 화이트 컬러여서 이런 식으로 마블 해서도 지금 제가 터치를 계속하는 동안에도 많이 퍼지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퍼져버린 애들은 이미 경화하기도 전에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덜하니까, 이런 식으로 아트 하실 때도 좀더 편하죠. 그래서 조금 더 색감 올려주고 싶은데도 한번더 터치해주고, 이렇게 해서 경화할게요. 요 골드 플레이크 박람회때 요 단품으로 판매 안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셨잖아요 셔 그만큼 이렇게 마블 느낌의 아트 하실 때 아주 좋아요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따로 금방 사용 안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더경화할요그 다음에 여기다가 살짝 라인으로 포인트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때는 이 디마을 쓸 거고 지금 보시면 아주 빽빽하게 올라오는 그런 글리터라고 보시면 돼요 밀착력도 굉장히 좋아서 오히려 발라놓고 닦기가 더 힘든 그런 글리터예요 슬림 라이너 브러쉬 사용해서 여기에다가 살짝 프렌치 라인으로 라인 하나 따줄게요 요거는 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니까 그냥 아예 프렌치를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레터링처럼 라인으로 또는 곡선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인이 원래 약간 통제 컬라인으로 해서 꼬다트 같은 거 했을 때 포인트로 라인 넣으려고 그런 용도로 또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라인도 글리터 인데도 굉장히 잘 따지죠? 이렇게 해서 한번더 경화할게요 이렇게 라인까지 밑에 따놨고 슬림 비더로 가볍게 오버레이 한번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아트 사이사이에 가볍게 오버레이 하기도 굉장히 좋고 아무래도 이 사용감이 좋다 보니까 많이들 찾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입고가 되면 품절이 되고 입고가 되면 또 품절이 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켜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디션 탑으로 마무리 할게요 1차적으로 슬림빌더가 오버레이해서 표면을 맞춰놨기 때문에 어지션 탑으로 그렇게 두께감이 생기지 않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하도록 화 하겠습니다.